어 이겨서 너무 일단 좋고요. 제가 다전제가 처음이어서 아 작년에 한판 나오긴 했는데 세판 나온 거는 처음이어서 조금 긴장했는데 이제 중간에 긴장도 풀리고 게임도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뱀픽적으로좀 감독님이 예상한 부분대로 많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게임이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 옛날보다 책임감? 같은 것도 확실히 짊어지게 되고 네, 조금 더 힘들었어요. 재밌기도 하고 이제 같이 있던 형의 자리가 살짝 느껴지는 정도로 네. 어, 그냥 저희가 팀적으로도 더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말을 안 해도 이제 다 아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팀이 된 느낌. 그다음에 1라운드보다 2라운드 때도 밴픽적으로 너무 잘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승률이 좋지 않았나? 네. 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니까 당연히 기분은 좋고요. 긍정적인 평가라는 게 이제 그냥 팀이 잘, 저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얻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팀이 많이 도와줘서 그런 평가를 얻게 된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벤픽적으로도 저한테 감독, 코치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팀적으로도 제가 어떤 픽을 해도 그냥 팀적으로도 해야 할 플레이를 잘 해주니까 좋은 플레이들이 나오고 그렇게 네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오르니, 오르니 탑에서 사, 터지지만 않으면은 한타 때 많이 좋은 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찬이가 탑을 좀 케어 해주면서 오른으로 이제 무난하게 한타 구도를 가면은 좋은 느낌이어서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이제 우찬이가 작년에는 많이 쉬었었고 이제 올해 우찬이도 올해 쉬었다가 주전을 하게 됐는데 우찬이의 그러 우찬이가 혼자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각성을 한게 각성을 한것 같아요. 네, 되게 잘하고 이제 팀적으로도 이제 우찬이 플레이를 많이 존중을 해주고 이제 우찬이가 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우찬이가 날뛸 수 있게 팀 날뛸 수 있게 팀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 18개 정도 쓴것 같은데. 지금 머리로 당장 떠오르는 것 당장 결승까지만 쓸수 있는 것도 안쓴것 중에 한네 다섯 개네 아마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좋은 픽들이 많이 있어서 뭐 좋은 픽들이 밴이 되면은 쓸수 있는 챔피언들이고 네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한네 다섯 개가 네네 다섯 개가 최대가 아닐까 어 그냥. 아 이게 드디어 나왔구나. 네. 어 확실히 저희가 이번 시즌에 못 이겼던 유일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못 이긴 팀이어도 막뭐 쫄고 그런 건 없고 저희의 플레이만 할 수, 저희의 플레이만 하면 한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남은 경기가 저희가 계속 가게 되면은 그리핀 SKT가 있잖아요. 둘다 너무 잘하는 팀이어서 저희도 절대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동아 형, 이번 시즌 하면서 형이 너무 많이 그리웠는데 형은 주전으로 두 시즌 우승했잖아. 나도 한 시즌만 우승하게 살살 해줘 형. 내가 형 많이 좋아하는 거 알잖아. 맞아. 이틀 뒤에 보자. 어, 항상 저희가 잘하든 못하든 응원을 해주시는 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스크전이 남았는데 그 경기에도 저희가 꼭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